<목소리> <목소리> 재현 불가능한 재현 어려운데 화폐는 결국 뭔가 실체는 있는데 응. 고유한 뭔가가 없이 그냥 얘는 교환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 그렇지 옛날에는 근본이지 은본이지 했던 금과 은으로서의 어. 있었는데 지금은 종고 이 심지어 이제 숫자고 그냥 이게 정보 정보일 뿐이. 어렵네, 거의 무슨... 거의 무슨... 그 저기... 논문의 듯이 현대미술은 너무 어렵다. 끝이... 잠시 후... 잠시 후. 어? 안 맞을 것 같아서... 또 뭐야? 너무 어려워서... 30km 밖에... 이제는 밥 먹으러 갈게요. 음. 음.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뭐냐, 음. 어디에 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나 소리 있으면 좋을 텐데. 차가려서 <목소리> 으면진짜 너무 하는 거. 이건 치즈플래터인데 이거 까망베르 큐브 두개는 서비스로 주셨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번에 갔던 건 아니야? 거울인가? 저번에도 칠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응미클라이너가몇개 음. 없나 보다 대관던데 이 6, 7인가 이거 짐도 보못요나 티노시 살려면 젠데이야. 얘 개잖아, MJ. 아, MJ. 응. 그래서 이거 그거 토미 인스타 보면 저 엄청 많이 올라와있어. 어, 어. 백신 패스. 백신 패스여서 무슨 그 패스를 보여줘야 되더라고. 신기했어요. 안녕.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오늘 인터널스를 봤는데 이게 백신 패스 좌석이라고 해가지고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 않고 이렇게 꽉꽉 채워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관이었어요. 어, 뭐라고 해야지? 접종 확인서를 보여드려야 돼요. 쿠브 어플에서 자기 개인정보 넣고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 보여드리고 어, 체온 체크하고 순소독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클라이너로 하길 진짜 잘한 게 이게 2시간 40분인가? 걸리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리클라이너로 거의 누워서 봤는데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 영화는 긴 영화는 무조건 리클라이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어, 커피 사러 가려고 합니다. 뿅!